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을 가지고 온 생선은 바로 어, 전어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꼭 한번씩은 먹어봐야 될 에, 생선이 바로 전어죠 근데 전어를 보통 먹게 되면 구이 아니면 회로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 회도 먹지만 좀 다른 방법으로 어, 먹는 방법을 에,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목을 <웃음> 따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보통 구입하는 데서 이렇게 목을 따오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업이많아져 저렇게 되면 피가 사방고대 다 튀거든요 네, 난리가 났습니다 총 이렇게 32마리 정도 됐고요자 이걸 손질을 하는데 칼로 하면 정말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위를 가지고 하면 정말 빨리 할수 있습니다 먼저 가위를 가지고서 비늘을 살살살살 긁어내면 쉽게 잘 벗겨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 있는 것부터 정리를 해주면 돼요 네, 등지느러미 이제 긴그 안테나가 생긴 거 있죠 그것도 꼭 잘라 주시고요 이렇게 세 군데 한바퀴 돌려가면서 어, 전체적으로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전어 손질 하면 돼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손질하고 이제 세척이 완료된 전어예요 지금 보면 깨끗하게 이제 검은 막까지 다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이걸 이제 초절임용으로 먼저 손질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넓게 펴야 되거든요. 이제 안쪽에 밑에 쪽에 이제 칼집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척추뼈 따라서 한번쓱 잘라 주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끊어지지 않게 넓게 펴주고 이제 가운데 그런 뼈가 이렇게 드러나겠죠. 그럼 이제 뼈를 따라서 쓱 잘라 주시면은 이뼈 제거는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 옆에 갈비뼈 있죠 요것도 이렇게 결달라서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거 처음에는 사실 조금 어려워요 음, 그런데 이제 몇 마리 지 하다 보면은 요령이 금방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 주시면 되요 조금 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이렇게 칼집을 한번 넣었구요 그리고 이제 척추뼈 그거 따라서 한 번에 뼈를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벌리면서 이제 칼집을 살짝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운데 뼈 제거 양옆에 이제 갈비뼈 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따라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분 제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분이 잘 제거가 안되면 비린내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골고루 고운 소금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앞뒤로 다 뿌려주고요. 이제 40분 정도 충분하게 소금에 절여주면 돼요. 이제 40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물기가 좀 보이죠? 보면 물기가 있고 뒷면은 이제 꼬들꼬들한 쭈글쭈글해졌어요. 한 요정도 상태까지 되도록 소금에 절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기 깨끗하게 잘 제거해야겠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소금 제거 어, 전부 다 해주면 되고요그 다음에 다 씻어낸 다음에는 이제 물기 제거 이제 깨끗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초절임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정말 맛이 괜찮아요 자, 식초는 4.5도 정도 되는 거를 사용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물을 조금 섞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제가 그 고등어, 어그 초조림 했던 영상이 자세하게 있습니다. 제가 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1분 식초를 구입을 하시면은 이제 4.5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어, 20분 지나고 20분 후에 뒤집어서 한번 더 초로 절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종이를 한번깐 거는 식초를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한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20분 정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초는 항상 차갑게 준비를 해 놔야 지네요 지금 다 되면은 이제 식초만 여기서 닦아내기만 하시면 돼요 물에 씻거나 그러지 말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템 볼 같은 거에 붙이면, 붙여서 이제 그 식초들이 조금 흐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내일 먹을 거예요. 자, 당일날도 뭔가를 먹어야겠죠. 당일날은 신선한 전어회를 먹으면 됩니다. 어,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썰어서 먹어요. 하나는 보통 썰듯이 어슷썰고요. 하나는 아까 초조림 하듯이 이제 손질을 하고 이제 길쭉길쭉하게 한 다음에 요 깨를 꼭 뿌려가지고 먹습니다. 고소하니 아주 맛있죠. 그리고 하루가 지난 전어 초절임 이에요 자 이걸 이제 손질 할건데 보면 등에 보면 이제 등지느러미 부분이 있죠 이제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 제거를 제 해줘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칼로 잘라내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초밥을 만들 거라서 이제 칼집을 조금 넣었고요. 좀 다양하게 모양은 내봤어요. 사선으로도 자르고, 네. 그리고 길쭉하게 직선으로도 자르고요. 근데 항상 하지만 초밥은 이게 쥐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이 조금 지저분해 보이면은 그걸 좀 잘라가지고 모양을 만들고요. 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초밥을 <웃음> 완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 초조림, 전어, 김말이, 뭐 이솝에 맞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만들건데 이 오이는 껍질 부분만 쓸거예요 근데 이게 꼭들어가야돼요 이게 전어랑 정말 잘 어울리고요. 초생강은 이제 좀 크니까 좀잘라줬고요 자, 적당한 크기의 김에 이 전어, 초조림한 전어를 한 3분의 2 정도까지 채워주고요. 전어랑 참잘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깨예요 그래서 깨를 좀 뿌려주고 이제 차조기 썼는데 어, 차조기 대신에 깻잎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깻잎으로 <웃음> 이제 해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오이인데 오이는 좀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초생각. 이 상태에서 말아주면 되는데요 많은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둘둘둘 말면은 잘 말려요 천천히 이렇게 힘줘가면서 잘 말면은 요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양쪽으로 조금 그 오이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나중에 썰었을 때더 예뻐요 자 이번에는 봉초밥 만들 건데 그 차조기 이제 채를 썰고요 이제 누두김밥 하듯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차조기밥 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초생강만 넣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또 이제 시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다가 그 오이 넣는 것도 좋아요 이거 대충 말아 주셔도 돼요 어차피 그 위에 다다 전어를 올릴 거거든요 전어 이렇게 다 올린 다음에 랩을 사용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랩을 씌워가지고 이제 모양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김말이, 김빨 있죠 이걸로 꾹꾹 눌러서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면 옆에 거다 튀어나오니까 적당한 힘으로 예,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면 이 상태에서 잘라주는 거고요 자를 때마다 칼날을한 번씩 닦아주셔야 지 돼요 밥이 묻으면 잘안 잘리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다시 예, 모양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랩을 다 벗겨주시면 돼요. 고등어 봉초밥 예전에 제 영상 중에 하나 있어요. 이제 거, 그거 이제 참고하셔도 이제 방법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소베막기 전어 김말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랐습니다. 해서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이 아삭거리는 소리 들리고 오이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 비린 맛1도 없고요, 아주 좋고요. 차조기 잎은 호불호가 강해요. 불어면은 이거를 이제 깻잎으로 어,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번 꼭 해서 드셔보시고요 아니면 전어랑 같이 그냥 오이만 같이 해서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자 이거는 전어초밥인데 전어초밥은 이 초조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산뜻한 그초의그 그 산뜻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맛이 있어요 이것도 근데 저는 이 김말이하고 봉초밥 <웃음> 이게 아주 맛이 좋습니다 특히 저 오이랑 같이 먹는 게아 너무 좋아요. 아삭아삭하고 그 오이의 그 신선한 그 향이 있잖아요. 근데 뭐 오이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이 많이 가지만 정말 맛있는 전어 어, 초절임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조금 더큰 생선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